뭐라고? 자기야? 고두맵 보고싶은자신청곡 받을게요 없어요 어린 남자 해주라고? 여러가지 색깔의 프레임 메모하기받고 여긴 내가 배워갈게 많아 한만의 <웃음> 밤누군가는 거절하고 혼자 지낸 밤까지 밀어밀어버려 What is love? We can fly 또 뭐해줘? 이제 안봐도 괜찮을것 같은데? 아아 자기 듣고싶은대로만 비틀비틀 비틀 걷는 걸 미나가는 거 같아 깊은 눕에 빠져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난철려지응난 땡치면 왜이 커튼을 걷어 망가아서너 같아. 진짜 <웃음> 잘 거야? 응. 나도 잘겠다 사실 고든 래퍼 볼 거야 아 잔다고 굴라지고 나한테? 응 ㅋ <웃음> <웃음> 가지네난 잘래 알았어, 좀, 잘 <목소리> 하지만 나도 자지 않고 랩을 더 연습하겠다 <목소리> 라라라라니 이번에 보자면 반칙과 <목소리> 안르러반 것도 몰랐지만 위삐삐챙겨 <목소리> <좀 마져보자든 왜. 목소리> 우리 위 <목소리>